네, 작편곡 강의 7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멜로디에 코드를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각 키에는 7개의 기본 코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7개의 코드가 토닉 3개, 서브 도미넌트 2개, 도미넌트 2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닉이 화성의 화성의 코드 진행의 출발점이고 서브 도미넌트가 그 코드 진행을 확장해주고 도미넌트가 마무리해준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토닉이 음, C가 대표 코드고 이 나머지 코드들 순으로 어, 보조로 사용되고 서브 도미넌트 F가 대표고 D 마이너가 도와주고. 도미넌트 계열은 G가 대표 코드고 B 디미니시가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 키의 경우이고요, 여기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떻게 붙이느냐 음, 화성음을 멜로디가 많이 갖고 있도록 그런 코드를 붙인다. 또 여러 음들이 있는 경우에는 정박 음 위주로 또는 길이가 긴 음표 위주로 그렇게 코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코드를 하나 붙일지 여러 개를 붙일지에 따라서 코드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아무거나 어, 개명이 멜로디음이 맞다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토닉 코드의 기능,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 자리에 따라서 붙인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 이제 좀더 중급 과정에 가면은 대리코드도 이 일곱 개 코드 말고 대리코드를 쓰고 슬래시 코드 그리고 텐션 코드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음 이네입슬로라는 곡을 가지고 한번 이 코드가 이미 붙어 있죠? 이 코드가 어 어떤 식으로 붙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네입슬로는 자, C키죠 자 여기 보면은 아래에, 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악보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동시에 부를 수 있도록 성부가 나뉘어져 있는 곡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코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코드를 아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C 자이 곡의 코드 진행의 특징은 한마디에 코드를 두 개씩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에 마디만 코드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자이 곡을 보면 자이 C가 뭐죠? C는 토닉 계열의 대표 코드입니다. 네, 토닉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멜로디가 이 C가 붙은 부분은 이 마디에서 첫박두박딱반요 여기까지죠 요반이 정도인데 바로 음, 미와 도가 어,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레가 살짝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 레는 뒤에 나올 레가 여기 삼 박자부터 삼 박제부터 나올 레가 이렇게 앞으로 16분음표만큼 미리 당겨진 것입니다 원래는 G코드에 속한 멜로디인데 C코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미리 이런 거는 싱커페이션이라고 하는데 당김음은 코드 붙일 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예, 코드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코드를 붙일 때 미와 도만 보시면 되고요 미와 도가 들어가는 코드는 물론 A마이너도 미와 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보면은 뒤에는 A 마이너를 붙였죠. C가 아니라 멜로디가 똑같은데, 미미 미, 도래, 미미 미, 도래 이렇게 멜로디가 똑같은데, 뒤에는 A 마이너를 붙이고 앞에 C를 붙였습니다. 시작은 C로 하고 중간에 A 마이너로 변화를 줬죠. 자, 문제는 이게 코드가 아, 멜로디가 이 한마디에 있는데, 코드는 두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뒤쪽 음을 보니까 레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레죠 여기는 도가 살짝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레와 도 중에서 어떤 음표를 기준으로 코드를 붙인다고 말씀드렸냐면 첫 박, 요 잘라진 요반 마디 중에서 첫박 그리고 음표가 더긴레를 중심으로 코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레가 들어가는 코드가 D 마이너도 있고, B 디미니치도 있고, G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코드 구성음을 다 외우셔야 해요. 예, 다이어토닉 코드, 레가 어디에 있는지, 도가 어디에 있는지. 세 가지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작곡자는 G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 G를 선택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여기를 보면 이게 토닉인데, 뒤쪽은 도미넌트 또 토닉 뒤쪽은 도미넌트 이렇게 두 마디가 진행이 됐죠. 그다음 이세 번째 마디는 F와 D 마이너로 되어 있고 멜로디가 라 중심이죠. 라 그다음 파미파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반을 나눠 볼게요. 두 박자씩 여기서 갈라지겠죠. 네, 그래서 라라 부분은 그냥 F 버금딸림의 서브 도미넌트의 대표 코드인 F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뒤쪽 음들은, 라, 파, 미, 파, 솔 다섯 개 음인데, 이 솔은 이 뒤에 음이 미리 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G에 속해 있습니다. G 코드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라, 파, 미만 가지고 으, 으, 어 코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붙일 때, 물론 F코드를 계속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와 라가 많고 미는 잠깐 나오기 때문이죠. 미는 이두 코드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작곡자가 같은 서브 도미넌트 안에서 F를 도와주는 D마이너로 여기를 바꿔주었습니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라는 음은 여기 D마이너는 없는데 그냥 잠깐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찬송가나 클래식에 비해서 이렇게 실용음악적인 현대음악적인 곡들은 코드에 안 맞는 비화성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음이 당겨진 것도 비화성음이라고 볼수 있죠 이 순간에는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을 어, 가지고 기준으로 코드를 붙일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은 위에 이첫 번째 단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고, 여기 뒤쪽 찬양 안에 이 부분만 다릅니다. 예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 보시면은 이 마디가 이렇게 반이 나뉘어지는데 여기까지는 첫째 단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멜로디가 레, 미, 레, 도예요. 그러면은 레가 들어가는 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레가 들어가는 코드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D 마이너도 생각나고 G도 생각나는데 여기서 G를 쓴 이유는 이제 코드를 마무리하려고 코드 진행을 여기에서 C로 딱 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토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나오는 코드가 바로 도미넌트 코드예요. 그래서 도미넌트 계열의 G라는 코드를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 박은 라에서 라이기 때문에 G 코드에 없고 이 미도 G 코드에 없고 이 도는 뒤에 음이 미리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G 코드에 없는 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작곡자는 레를 보고 레가 많이 나오니까 레를 보고 음을 어, 코드를 붙인 것입니다. 자이 아래 어, 아래에그 다른 성분은 음 다른 성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은 코드예요. G, C, G, A, I, N, G, FD, I, N, G라고 할때이 다른 파트 성분은 다른, 전혀 다른 멜로디가 붙었죠. 예, 보면 한번 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솔솔솔인데, 이제 C에 맞게 솔솔솔 됐죠. 자, 여기도 G 코드인데, 라 솔솔솔입니다. 라가 G 코드에 없지만, 솔이 대세기 때문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 마이너 부분, A A마, 마이너 부분은 라라 도죠. 아주 잘 맞죠, 음이. 그다음에 또 G 코드는 여기랑 같이 라솔솔 위주입니다. 그래서 역시 라라는 음은 G 코드에 없지만 이솔세개 때문에 G 코드를 붙였습니다. 그다음 에 F 코드 부분은 지금 여기가 반박자 한 박자, 반 박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디가 갈라집니다 여기까지가 F인데 라, 라, 도죠 예. 그러니까 뭐음 맞죠 그 다음에 D마, D마이너 부분인데 문제는 자, D마이너 부분 보면 도가 대세죠 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라 하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도가 D마이너에 없는 음이에요 D마이너라는 코드는 레, 파, 라 그러니까 도가 없죠 근데 그러면 이게 틀린 거 아니냐? D 마이너에 이렇게 어, 도라는 멜로디가 붙을 수가 있냐? 예, 바로 예,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 D 마이너가 D 마이너 세으로 바뀌어 주면은 더 좋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음, 다음 시간까지 그 다음 시간 정도에 세븐 코드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은 세븐 코드 나오면, 아, 복잡하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븐 코드를 쓰는 이유들이 이렇게 비화성음을 화성음, 화성음으로 더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코드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할 강의에서 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 G 코드 부분도, 어, 보면은, 도도신데 G 코드는 사실로 심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음은 G에 안 맞아요. G, G 코드는 솔시래기 때문에 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도도 여기를 G 코드를 서스 서스 서스 포라고 요 부분을 요 부분까지 바꿔주면은 가능해요. 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정도 보고요. 후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위에 두 단하고 아래 이 후렴 두 단하고 코드 진행이 동일해요. 멜로디만 바뀐 것입니다. 자, 여기 후렴 보면, 보니까 멜로디가 도,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코드 맞죠? 그 다음, c 라, 솔. 라는 G 코드에 없는 음이에요. 근데 시와 솔이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진암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성음과 화성음 사이에 지나가는 음을 진암음, 패싱턴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할렐루야, 라죠. a 마이너에잘 맞죠. 여기는 G코드인데 시, 라, 솔, 솔잘 맞죠. 예. 그 다음에 F, 라라, d 마이너인데 여기 도가 나오고 있죠. 또 도, 도가. 원래 도는 Dm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Dm7.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세븐스. 자, 이런 식으로, 이, 어, 아랫단은 어,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 여기여기만 설명할까요? 예. 여기 끝난 부분 보면은, 시, 도, 시, 도 해서 이 G 코드에 있는 시가 나오고 있죠, 시. 여기 도는, G 코드에 없는 음이지만, C와 C 사이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는 이 C 코드에 있는 도가 미리 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G 코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곡의 훌륭한 점은, 뭐 코드랑 뭐 멜로디가 잘 맞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음잘 보시면은, 아, 여기 후렴에서 볼까요? 아, 여기 너무 지저분하죠? 자, 토닉, 토닉의 다른 계열, 이첫 방만 보겠습니다. 각마디에.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그 다음에 도미넌트, 그 다음에 토닉. 이렇게, 어, 코드 진행의 기본을 아주 잘 따르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진행인데. 그리고 요 토닉과 토닉 사이에 G를 넣어서 도와주고 또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 사이에 또 G를 잠깐 넣어서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화음과 4화음에 대해서 트라이어드와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